이렇게 맞아요? 아니요 저는 몰라요 농사도 처음 줘보니까 모르는데 심었는데 이거 좀 보세요 이거 좀 보세요 제 키보다도 이게 2m 30은 되죠 이거 좀 보세요 <웃음> 아 저도 신기해요 그래 동네 사람들이 다 구경 와요 <웃음> 여기다 아마 땅 부자를 젖더되면 이거보다 아마 더 컸을 것 같아요 아마. 지금 탄저병도 안 오고 냉해 피해도 이겨내시고 예 어, 그리고 농약도 안 치시고 예 그냥 모두 싹 뿌리면 굳이 할게 없다고 예. 농사를 지으신 지가 오래되셨어요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저 첫해에요. 이거를 지금 올해 처음 진 거예요. 근데 이거 좀 보세요. 이게 처음 진 거예요. 올해. 이게 참깨예요. 참깨예요. 근데 이렇게 크고 보세요. 이게 다... 저거 좀 보세요. 저 끝까지 저렇게 달린 거. 아니 저도 신기해요. 그래 동네 사람들이 다 구경 와요. <웃음> 이게 다 이래요. 다. 이거 좀 보세요. 이게 다 이렇죠. 이렇죠아 키가 원래 이렇게 큰게 맞아요? 아니요, 저는 몰라요. 농사도 처음 접으니까 모르는데 심었는데 이거 좀 보세요. 이거 좀 보세요. 제 키보다도 이게 2m 3 0은되죠 이거 좀 보세요. <웃음> 제가 씨로 심은 거거든요. 모종도 아니고.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. 이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. 이렇게 이거 좀 보세요. 아니, 깨가 예. 뭐 이게 뭐. 도 이렇게 큰데다가 달리기도 이렇게 달린 게 이게 이게 신기한 거예요. 그러니까 모두쌓밖에 제가 뿌린 게 없어요 정말 다른 거는 모두쌍 얼마나 어떻게 붙셨어요 그러니까 한 말에 한 뚜껑 반한 뚜껑 아. 반 나는 그 재는 거 몰라서 20씩. 처음에는 열을 줬고좀 네. 커진다면 좀 알을 다르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줬어요 아. 와 진짜 신기하네 그리고 한 송이에 거의 세네 개 정도 달린다 그러더라고요. 근데 이거는 어떤 건 일곱 개, 여덟 개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뒤에. 여덟 개달렸 예, 여덟 개 예, 달렸잖아요. 이거는 더 달린 것 같은데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둘, 여덟, 아홉, 열, 열 하나 달렸네, 이거는. 열 하나 달렸죠? 예. 보세요. 거짓말인가. <웃음> 와... <웃음> 응? 네, 이게 모두싹 뿌린 흔적이죠 모두 네. 모두싹을 린기적이요 네. 잎하나가 엄청 크네요. 예. 네? 이렇게 다 커요. 다 어. 커요. 안에도 다 그러고요. 이거 무슨 꽃다발이야? 예, 꽃다발에 거북손. 이거 좀 거북선. 보세요. 이거 좀 보세요. 이거 좀. 예. 이야, 대단합니다. 대단하죠? 네? 저도 신기해요. 심어놓고도. 아니, 올해, 처음. 음, 처음이에요. 올해 처음이에요. 올해 처음. 처음. 올해, 처음. 처음. 네. 올해 처음이시고. 네, 처음이고 그냥 유튜브에서 우연히 모두싹을 봐서 모두싹 뿌린 거밖에 없고 다른 거는 뭐 거름도 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. 여기다 아마 땅부자를 줬더라면, 이거보다 아마 더 컸을 것 같아요, 아마. 위원이 유튜브를 봤어요. 어떤 어르신이 나오셔서 이걸 뿌렸더니, 참깨도 잘 되고, 고추도 잘 된다 그래가지고, 어, 뭐지? 하고 보다가 이제 본 거예요. 그러니까,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, 이제 그렇게 해야 했는데, 이렇게 잘될 줄은 상상도 못 했죠. 제가 전문 농사꾼도 아니고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. 그러니까, 뭐 이제 사람들이 신기하대요. <웃음> 중간에만 그리 달렸대도 이해가 되는데 끝까지? 끝까지 안에가 다 그래요 아, 잘랐네, 잘랐네 그래서 그래서,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잘랐어요 너 무크게 어제 와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, 잘랐다고 왜냐면 이게 더안 달릴까봐 아, 응. 더, 더, 네, 더 커서 이제 이 알이 안 실을까봐 아, 알좀 실으라고 그만 커라 이제 예 그만 커라 <웃음> 너무, 너무 크니까 아. 아무것도 소독도 안 했어요 그냥 모두 싹 이거 뿌리고 남는 걸로 이거 뿌린 거 밖에 없어요 와. 근데 이 끝까지 예. 파가 잘, 잘 되네요. 예. 그 그러니까 어. 저는 이거밖에 한게 없어요. 그리고 도라지도 심어놓고 그걸 뿌렸어요. 남아서 이렇게 그냥 뿌려가지고 이렇게 잘 나왔으니까 그리고 하다못해 이렇게 철쭉 나무에다도 뿌려도 살아나고 소나무고에도 뭐든지 이게 촉매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서 한번 그냥 한 병. 내가 어디 가서 음료수 한 병, 비싼 음료수 한병안 사먹었다 치고 한번 뿌려보라고 뿌려보면 확실히 이게 성장 속도와 이게 다르다고요 이게 까마중이라고 어떤 지인이 싹을 줘가지고 그냥 심었어요 이게 여자분들한테 좋다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심었는데 그싹준 것밖에 없어요 아 모두 싹? 모두 싹 이거 똑같이, 똑같이 주신 거예요? 네 예, 저거 뿌리고 남으면 은 여기 와서 줬어요 아. 이게 잘 되었네. 이게 하나예요. 이거 저쪽까지 다 뻗은 거예요. 예, 이게 한 나무예요? 네, 이게 한. 양손으로 잡고 있는 게. 네, 예, 이게 한 나무에서 뻗은 거예요. 와. 이거 말고도 밑으로 뻗고내제 뒤로 뻗고 이렇게 제 뒤로 뻗고 앞으로 뻗고 이렇게 다 뻗었잖아요. 예, 예. 예. 앞으로도 이게 묶어놔가지고 다안 잡힐 정도인데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처음 주신 거예요? 이것도 올, 올해 처음 심은 거예요. 처음. 음.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동네 사람들이 농사 어디서 몇십년졌다온 사람이라고 그래요. 이사 온지 저희 얼마 안 됐거든요. 아... 이 교회 짓느라고 어 얼마 안 아, 됐거든요. 교회를 지으신 거예요? 네, 교회를 지어가지고 이 땅을 사가지고 와서 교회를 지어서 농사를 안졌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어서 농사 많이 졌다온 사람이라고 그래요. <웃음> 피해를 입어가지고 새콤했었어요. 이 대가 근데 모두 싹을 아주 자주 뿌려줬어요. 그때는 처음에 한말에 한 뚜껑 반한 아, 뚜껑 반을 계속해서? 계속해서 그 냉해 입고 나서는 며칠 간격으로? 냉해는 처음에 한한 한 달은 한 일주일 간격으로 해주고 네. 그 다음에는 열흘 간격하다가 요즘에 이제 병이 돈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저기 뭐지 이번 탄자병 약안한 거예요 어... 이거 보세요. 탄자병 한 개도 없잖아요 네. 이거 탄자병 약안한 거예요 네. 지금, 탄저병도 안 오고, 냉해 피해도 이겨내시고. 예. 어, 그리고 농약도 안 치시고. 예, 그냥, 모두싹 뿌리면 굳이 할게 없다고, 네. 예, 실하죠. 그거 반짝반짝 하고. 네. 예. 이거. 봐. 예. 말려도 이렇게 크더라고요. 이거 좀 보세요. 이런 거좀 보세요. 예. 세 번을 따고, 거의 스무 건 넘게 말려놨어요. 예. 작년에 조금 심었었어요. 요거 예. 반도 안 되게. 예. 그때는 처음부터 농약을 쳤었어요. 예. 근데, 모두싹만 치면서 안 했죠. 네. 예. 예. 네. 근데 안, 안 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? 안 쳤는데 이게 잎이 시라고 이게 저기 좋으니까 처음에는 첫 번에는 제가 관주를 넣어줬어요 타 가지고 음. 분무기로 관주를 모두싹을 타서 그 처음에 냉에 입었을 때 관주를 넣어줬어요. 음. 관주를 넣어줬더니 조금 살아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그 다음에부터 이제 이게 살아나서 그리고 잎이 시라니까. 병을 이길 것 같으더라고요, 제가 봐도. 어. 이렇게. 이게 처음 하고. 나온 거 아니에요? 예, 예, 예. 처음 나온 거. 나온 지도 좀알더 이렇게. 예, 이렇게 있고. 있고. 이렇게 고추가 이렇게. 고추는 좀 이렇게 주렁주렁, 음. 달려 이렇게 달려있고. 세번 음. 따신 거요네 예, 네, 세번 땄어요. 하다 보니까 교회 주변이니까 심어 놓은 거 허수라면 음. 저거 왜 심었어? 소리 들을까봐 최선을 다 했는데도 잘안 되더라고요. 그랬는데 이제 올해는 그 모두 싹을 뿌리면서 작년에 조금 심었을 때 굉장히 고생을 했었어요. 고추를 조금 심었을 때 어. 근데 이제 올해는 그걸 뿌리니까 훨씬 조금 쉬웠어요. 농사짓기가. 어.